한채 사면 한 채는 덤 미분양 경품 눈길 아파트를 사면 다른 한 채는 덤 할인 매장에서 흔히 보는 이른바 1++1 마케팅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등장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업체인 A사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97형 이하 공급 면적 기준 미분양분 계약자에게 대구 시내의 다른 아파트 109형을 한채더 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월드메르디앙 197형의 분양가는 6억 1,500만, 6억 4,500만 원이며 경품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1억 6천만, 1억 8천만 원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보면 웬만한 아파트 할인 분양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계약자가 경품으로 아파트를 원하지 않을 경우 최고급 승용차인 BMW 7이나 분양가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 플러스 1 마케팅은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 재고를 줄여 유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비자의 관심도 끄는 판촉수단이다. 이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에 이 같은 1 플러스 1 마케팅을 도입한 것은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양가 할인보다 수요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아파트는 3.3당 200만여 원 이상을 할인해가며 수차례 재분양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구 지역에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의 여파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욱이 이미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지만 대형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악성 미분양으로 남은 상태다. 하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아파트에 대한 1 플러스 1 마케팅은 구매자가 취득세나 보유양도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이 지수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청라지구 추모 평택 인천 부산 충남 등 지방 대단지도 관심 내달 말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전매 제한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시행 시공사가 각종 금융 혜택을 얹어주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입지 분양가를 따져서 매입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가 완화 대책으로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매장 기간 사실상 전면 폐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규제와 부양 대책도 정부가 내달 네 중에 시행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25곳 1만 5,566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공공택지는 19곳 1만 2,777가구이고 민간택지는 6곳 2,789가구로 조사됐다. 공공택지는 한강 운정 청라지구 주목 운암건설은 김포 한강 신도시의 대단지 1,202가구를 선보였다. 이 중에 잔구를 분양 중이다. 올 3월에 착공하는 경인누나 수예단지로 꼽힌다. 한라 벽상건설이 파주시 교화 운정 신도시에 분양 중인 단지도 주목해볼 만하다. 전체 1,145가구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85초간은 계약 후 분양권을 팔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는 원건설이 82에서 85형 1,284가구 중 일부를 분양 중이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아이시까지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멀지 않다. 개발오재 많은 평택용이지구 개발오재가 많고 분양가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는 평택용이 도시개발지구를 눈여겨볼 만하다. 미군기지 이전에 평택국제도시 건설 등 개발오제가 풍부해 현재 경기 침체만 풀리면 투자 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의 경우 각종 혜택도 많다. 이곳에서는 반도건설과 대우건설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반도유보라는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분양 승인을 받은 3.3당 분양가는 907만원에서 800만원대 초반으로 낮췄다. 전체 480가구의 109에서 2 4 1형으로 구성됐다. 계약금도 500만 1천만 원으로 내렸다. 중도금 전부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주방과 안방의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해준다. 용의지구는 국제평화신도시와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안성하이시와 수도권 전철리로선 평택역이 인접한 곳이다. 중앙공원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가깝고 중공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 명문인 평택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가 신설된다. 민간택지는 부천, 인천 도심권 눈길. 부천, 인천 등에서는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권에 관심을 둘만하다. 부산건설이 부천 약대동 1, 2구역에 분양 중인 단지는 1843가구의 대단지다. 2011년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서울 강남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금호건설이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에 분양 중인 단지를 방문해볼 만하다. 전체 731가구 규모이고 인근의 상암월드컵공원의 약 6배 규모로 조성되는 인천드림파크가 있다. 부평구 삼산지구에서 건설 중인 서해종합건설의 단지도 교통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전체 454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가깝다. 지방대단지와 도심권 단지도 둘러볼 만. 부산권에서는 해운대구 반여동 메가센텀꿈의그린이 눈에 띈다. 1 5 6 4가으로 대단지이고 인근 센텀시티 생활권이다. 센텀시티 내의 BEXCO, 시립미술관, 홈플러스 등 센텀시티 내 생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운대구 우동에 분양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해운대 아이파크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둘러볼 만하다. 높이가 72층에 달하는 초고층 복합용도 개발단지로 개발 중이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아파트 세계동 1,631가구와 25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 첨단 IT, 오피스, 명품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된 6개동의 건물로 지어진다. 충남권에서는 일신건령이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서 분양 중인 당진 2차 휴먼빌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에 건설되는 단지로 꼽힌다. 당진 최대 규모의 채운공원 가칭 이 단지 3면을 둘러싸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이며 계약금 5%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당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글로벌 철강신도시로 부상할 예정이다. 아산시 배방면 STX칸도 시간을 내볼 만하다. 567가구 규모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이며 계약금 5%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대전에서는 한라건설이 짓고 있는 유성구, 복명동 한라비발디가 관심 대상이다. 전체 752가구이고 단지 인근에 복용공원이 있다. 이어 두산산업개발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선보인 두산이브더제니스 잔량을 살펴볼 만하다. 수성구 범원의 거리에 있고 지상 54층 9개동의 1494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범어동에 있고 전가구 남양 위주로 배치됐다.